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의 요정 m c 레이라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얼굴을 비춰서 저도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공지사항 들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네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모험을 떠나요. 모험의 든든한 동반자 반려동물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반려동물 사료 먹이기를 통해서요. 5세대, 6세대 반려동물 상자와 영양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6월 29일 오전 9시까지고요. 각의에는 이벤트 기간 중딱한 번만 완료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이벤트 소식 2. 월드 우두머리를 저지하라. 월드 우두머리를 제압하면 통합된 월드 우두머리 파편인 아리엘리의 파편을 덤으로 주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크자카, 카란다, 누베르, 경노한빨강코경노한 기아스, 경노한 배그, 경노한 머스칸까지 이벤트 기간 동안 각 1회씩 제압해서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6월 29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다음 이벤트 보실까요? 세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월요일엔 검은사막모바일! 앞으로 별도 안내시까지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준비해봤습니다 월요일마다 400 블랙펄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월요일만 에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해당 의뢰를 모두 완료하시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젠 앞으로 월요일이 좀더 기대될 것 같은데요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네 번째 이벤트 소식 신규 복귀 연속 미션 이번엔 신규 복귀 모험가 분들을 위해 준비한 새로운 이벤트입니다. 메인 의뢰만 쭉 따라가도 장비, 장신구를 쭉쭉 지원해주는 신규 복귀 연속 미션 이벤트. 태고 장비, 태고 장신구를 확정으로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새로운 모험가님들은 꼭꼭 참여해보세요. 네, 여기까지는 이벤트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하이델 연회 행사 안내입니다. 2021년 6월 19일,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는 검은사막 하이델 연회가 마침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에 업데이트될 콘텐츠를 미리 소개해드리고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질문에 답변도 해드리고 앞으로 검은사막 모바일이 어떤 방향성으로 업데이트하고 서비스에 나갈 것인가 하는 안내를 해드리는 자리를 준비 중입니다. 하이델 연에 관련해서 많은 이벤트까지 준비 중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본방 사수해주세요.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서 모험가 여러분들과 얼굴도 마주 볼수 있는 날이 저도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검은사막 모바일 6월 3주차 이벤트 소식 모두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오아시스 이벤트 소식으로 만나뵐게요. 안녕!